우거 1층도 되게 좋던데? 거기 앉을 거 그랬나? 응, 음, 이 2층에 사람이 없어서 사진 딱이야. 그래 한열번 오르락내리락 하면 중구는 핫하겠다 나 어때? 지금 괜찮아? 이빨에 립스틱 묻었어 내가 가져올게 음, 음. 여기까지 와서도 아만시키야운동가기 전에 카페인 필수인 거몰라또 운동 가게? 응. 근데 너 케이크 몇만 원어치 시킨 거야? 여기 해시태그 걸 거면 꼭 얘네랑 같이 찍어야 돼. 나보다 유명한 애들이야. 단백질이 단 1g도 안 들어있을 것 같은 비주얼이야. 나도 사진만 찍고 안 먹을 거야. 살짝. 지랄하고 있네, 지가 다쳐먹고 하면서. 아, 맞다. 나 이거 인증해야 되는데. 나도, 아. 나도. 아, 저 효과염 좀 치... 응. 이제 스토리 올릴 사진이 없어. 나도 나 오늘 무조건 사진 건져야 돼. 나 먼저 찍어줄 눈깔아. 나내봐 저기 잘생긴 남자. 야, 이거 괜찮다. 한세장 나왔어. 아, 세 장밖에 못 건졌어. 언니 핸드폰 줘봐. 나도 찍어줄게. 금리 보이게요. 잡아. 음, 귀엽게, 귀엽게. 한번 뒤돌아볼래? 섹시하게, 섹시하게, 섹시하게라고. 키백9 0키 190, 키 190! 오케이! 하나 아, 나왔다. 하나 올래? 아, 그녀 아, 아... 별로 안 선명한데? 나 화장이 구린데? 아... 그래가지고 펌핑이 되겠냐? 그럼 어떻게 여기 뭐가 없잖아. <웃음> 평소에 스커트 무게 몇이지? 어밍업으로 한 60? 60? 나 여기 있잖아 웃기지마, 너 70kg잖아 일로 와 이거 한번 해보자 내가 봤을 때, 이거 쇼츠 1 0만 각이야 나 개무거울 것 같은데 빨리 셀태봉설치해야너 70kg잖아! 응. 웃어, 웃어 우리 오트미는 63kg 스쿼트 가 어. 아니, 아니, 이거 100만 나왔어 야 뭐? 저기 앉아있는 남자분 뭐해? 아이 티나게 쳐다보지말고 살짝 천천히 돌아보라고 아까부터 우리 계속 쳐다본다 우리 알아봤나봐버금이 뭐. 같아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할까? 아니 아니 내 팬이야 아니 아니야 딱다보니까 운동하는 사람 같아 일단 기다려고기다려야 일어났다 일어났어? 머리속에는데 아! 내팬 맞네! 같이 사진 찍어줘야겠다! 저기... 네? 저기 혹시... 아나저치묵도 맞아요! 아! 같이 사진 찍어드릴까요? 일로 들어오세요! 그게 아니라...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아...